하나, 둘, 셋! 위에 임팩트! 임팬! 안녕하세요 임팩입니다 네, 드디어 내일이 수능이라고 합니다. 와! 와, 와, 진짜 오랜 시간 준비하신 만큼 내일 꼭 긴장하지 마시고 잘 푸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잘 푸는 것만큼 잘 찍는 것도 중요합니다. 네, 그렇죠. 네,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자는 게 중요해요. 그게 빨리 찍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밤 충분히 자고 가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. 그렇죠. 푹 주무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잘 풀고! 잘 찍고 잘 먹고 잘 자고 <웃음> 잘 먹고 <웃음> 잘 붙고 네 모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네, 네. 그럼 지금까지 인텔겠습니다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 스드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